노스님을 만나는 꿈. 근심이 해소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노스에게 어떤 물건이나 불경책을 받은 꿈.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출세할 방도가 생기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늙은 스님을 보는 꿈. 정신적으로 부담이 컸던 고민거리가 해결되어 마음이 산뜻해지며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노름미를 갖추게 된다. 도인같은 스님을 대하는 꿈. 지휘탐구자 학자, 스승, 회사 사장들과 상관하게 된다. 땅 속에서 금 불상을 발굴해 내는 꿈. 부귀와 명예를 함께 이루게 되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목탁소리를법당 밖에서 듣는 꿈.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의를 하게 된다. 법당 밖으로 스님의 목탁소리가 들리는 꿈. 세상에 소문이 나거나 감동을 줄 만한 어떤 일이 생김. 법회에 들어가 불경을 읽는 꿈. 나라에 크게 공헌할 귀한 아들을 얻게 될 꿈이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꿈. 만복이 굴러들어 올 좋은 꿈으로서 이제 힘든 일이 모두 끝나고 행복한 나날만 남아있다. 부처님으로부터 염주를 받는 꿈. 신심이 두터운 불자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재물이나 돈이 들어올 기운이기도 하다. 부처님을 만나거나 절에서 부처의 상을 보는 꿈. 태몽으로귀한 아들을 낳게 된다. 만약 노부인이 이 꿈을 꾸게 되면 그 자손이 번창하거나 출세하게 된다. 독소리나 염불을 외는 소리가 들리는 꿈.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있는지.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것을 예시해 볼수 있다. 불당에서 절하거나 춤을 추는 꿈. 출세의 문이 활짝 열린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거나 승진이 될 징조가 보인다. 불상을 훔쳐 가슴에 숨기고 나오다가 들켜버린 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기쁨을 맛보게 될 일이 생길 것을 알리는 꿈이다. 불상이나 석탑을 세우는 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나거나 재물이 들어올 징조가 있음을 알려준다. 비구니를 찾아가는 꿈. 본인이나 식구들 중에 환자가 생길 조짐으로 유의해야 한다. 남자가 비군이가 되는 꿈은 더욱 좋지 않다. 흉몽으로 보면 된다. 사천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을 꾼 꿈. 태몽으로서 장차 태어날 아이가 장차 군인이나 경찰이 되어 명성을 날릴 징조다 산에서 알수 없는 스님이나 신령과 자주 만나는 꿈.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자기의 관계된 일에서 뜻을 편다. 108개의 영주알이나 묵주알이 알마다 용이 되어 하늘 로 올라가는 꿈. 고승대덕하고 자비로운 불자가 되거나 성직자가 된다. 고승대덕 한 스님으로부터 불경책을 받는 꿈. 자비스러운 불자나 법사가 되어 많은 중생에게 불법을 전하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상장, 훈장 등이 있다. 관세음보살 상으로 얻은 꿈. 훌륭한 자녀를 가지게 되며 명예나 학위로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될 것을 암시해준다. 금불상을 얻는 꿈.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곳에 근무를 하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을 쓰게 된다. 길에서 우연히 수도승을 만나는 꿈. 갑자기 중병을 얻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길을 걷다가 큰 스님을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도움을 얻게 되고 사업의 성취를 이루게 되며 가정의 평안함을 얻는다. 깊은 산속에서 절의 정경을 바라보는 꿈. 그동안 꿈에서만 그리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하늘이 돕고 신이 지켜주는 그런 길몽 중의 길몽이다. 노스님에게 불경책을 선물로 받는 꿈.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출세의 길이 열린다. 스님의 흉내를 내는 꿈. 표면적으로 금욕을 가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스님이 대문 앞에서 염불을 하고 있는 꿈. 아이가 태어나면 장차 큰 학자가 되지 않으면 무관으로 명성을 날리게 된다. 스님이 독경하는 것을 본 꿈. 병을 얻거나 걱정할 일이 생김. 스님이 문 앞에서 염불하는 것을 보고 시주하러 나오는 꿈. 스님이 문 앞에서 연불하는 것을 보고 시조하러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학자나 예술가로 출세할 자식을 낳게 된다. 스님이 문전에서 목탁이나 꽹거리를 두드리는 꿈. 가문의 명성을 떨칠 사람이 태어나고 무당이 꽹거리를 치며 구슬하면 신문, 잡지사나 출판사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스님이 문전에서 연불한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스님에게 시주를 해야 좋고 장차 학문 연구를 할 자손을 얻는다. 스님이 오빠 에 어사화를 담아 준 꿈. 사회기관, 학원 등에서 자신을 인정해준다. 스님이 혼자서 자신의 앞을 말없이 지나가는 꿈 스님이 혼자서 자신의 앞을 말없이 지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배우자와 헤어지고 고독해질 징조다. 스님이나 목사, 신부로부터 양식을 받는 꿈 스님이나 목사, 신부로부터 양식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종교적인 영향이 강한 아이를 낳게 될태몽이다 약수터 밑에 부처상이 양각되어 있고 그 옆에 절 이름이 쓰여져 있는 꿈 어떤 사람이 저술를낼 서적의 저자 사진과 출판사명을 예시한 꿈이다. 옥으로 만든 염주나 묵주를 걸고 있는 꿈. 훌륭한 종교인으로 참된 신앙심을 갖고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게 된다. 고승대덕한 높은 식견을 가진 도승이 되거나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된다. 자신이 고승대덕한 스님이 된 꿈. 현생활에 별 불만 없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꿈이다. 또한 당분간 사업에는 별 진전이 없겠으나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자신이 절에 가서 불경을 하는 꿈. 질병이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다. 자신이 절이나 사단 교회 등을 짓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발생하여 가업이 번성하며 재물이 늘어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작곡을 스님에게 시조하는 꿈.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작품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보는 꿈.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남성의 경우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인정을 받게 될 길몽이다. 주지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꿈. 모든 잡념과 우욕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와 심덕한 자비심을 갖게 된다. 깨우침을 얻어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다. 주지스님을 만나는 꿈. 뛰어난 실력자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끝내 성공을 거둔게 된다. 중과 비구니가 동석하여 연불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을 보는 꿈. 구설수에 연루되어 망신과 치욕을 겪게 된다. 큰 스님과 함께 탑을 쌓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그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며 사업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 친하게 지낸 사람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보다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 큰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경전이나 문서 등을 보는 꿈. 사업이 번성하고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는 등 부귀, 발전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큰 스님으로부터 불경책을 받는 꿈. 불자한 법사가 되어 많은 중생에게 불법을 전하게 되고 탐욕 생활을 뿌리치게 된다. 입학이나 합격 등과 관계가 있다. 큰 스님이 설법을 하는 꿈, 깨우침을 얻게 되어 참단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다. 파괴승과 함께 돌아다니는 꿈, 소행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고 죄를 모이해 결국 탈러나 벌을 받게 될 것을 암시. 석가모니 손에 피를 받아 마시는 꿈, 정신적인 것에 대한 탐구심이 많은 사람이 꾸는 꿈으로 어떤 질이 탐구자로부터 정신적으로 감명받는 일이 생기 것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석가모니가 흘린 피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꿈. 훌륭한 학자나 정치 지도자의 행적을 따르거나 지도를 받게 된다. 석가모니와 불상을 보는 꿈. 좋은 사람을 만나 은혜를 입게 될 꿈이다. 또 학자나 권력자를 만나 사업성 혹은 학문의 지도를 받아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숲속에서 절이나 별장 같은 것을 발견하는 꿈. 학문적인 업적이나 사업 성과를 남기게 된다. 스님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꿈. 꾸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겨되는 일이 없다. 스님과 함께 어디론 가 길을 가는 꿈. 곧병에 걸려 고생할 조짐이 엿보이는 꿈이다. 몸을 살펴보고 체크해보길 권한다. 스님에 관한 꿈 스님이 꿈에 나타나면 당신의 체력이 약해진 증거이다. 스님에게 시주를 많이 하는 꿈 자신의 일을 중개인을 통해 주무당국에 소청할 일이 생긴다. 시주를 작곡으로 할 경우에는 작품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학문 연구가 깊지 못함을 지적받게 된다. 스님에게 작곡을 시주하는 꿈 결제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학문 연구가 길지 못하다고 인식받게 됨. 스님으로부터 공예품을 받는 꿈. 삶의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되고 행운의 열쇠를 얻게 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절에 들어가 물건을 얻은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그 물건의 상징과 더불어 학업 이수나 기관에서 신분이 고귀해진다. 절에 시주를 많이 하는 꿈. 시주를 작곡으로 하면 작품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학문을 연구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절의 안에 위패가 모셔지는 꿈. 출세하거나 명성을 떨치게 된다. 절에서 물건을 얻는 꿈. 캐몽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을 예시한다. 절에서 물을 얻어 마시거나 목욕을 하는 꿈. 어떤 기관, 학교, 회사에서 취직, 승급, 입학, 기타 소원의 경향이 충족된다.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꿈. 가세가 번창하거나 사업이 번창할 꿈이며 임신을 하게 되어 기쁨을 주는 꿈이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꿈. 미혹과 번뇌를 떨쳐버리고 자비로운 불심을 갖게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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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이나 암자에 불사를 하고 불공을 드리면 마음먹은 대로 소원 성취를 한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지금 하는 일에 밝은 희망이 보이게 된다. 친한 사람과 같이 공동 합작 투자를 하면 점차적으로 사업 성과가 오르게 된다. 불교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